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는지요 무엇을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단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삶을 되돌아보면은두 가지 중에 하나지요 어떠냐면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학문에 대해서 배우거나 또는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 자녀에게도 같지요 가정교육에서도 자녀를 가르치거나 또 자녀로부터 배우거나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렇고 직장에 가서도 상하좌우의 관계없이 누구든지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라고 할까요? 아니면 둘 다라고 할까요? 학생과 선생이 있고요. 또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학생이고, 제자고,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과 스승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학생과 선생, 스승과 제자라고 두 가지 타입이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두개 중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생과 선생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겁니다. 그냥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는 것은 학생과 선생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때도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은 제자이고 그냥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비상적으로 만나면은 그냥 학생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학생 아니면 생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두 종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랑 제자고 하나는 정착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다 유랑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정착 제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개오고한 사람은 아리마데 요셉입니다. 사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제산반을 호색한 사람들에 나누어 주고 또뭐다 나누어 주지요. 또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때그 뒤처리를 했죠. 시신을 빌라도에 가서 달라 그래가지고 시신을 갖다가 자기 가족 묘에 갔다 묻었지요. 뭐 이렇게 정착 제자와 유랑 제자는 유랑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만은 정착 제자는 자기 집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유랑 제자라면 선교사 나가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는 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정착 제자라면 우리 모두 다 집에서 자기를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자로서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가슴으로 느끼고 손발로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스승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본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자칭한다면은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듣고만 하면은 자신을 속이는 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정말로 정착 제자로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첫 35절에 보면 새벽 기도 후 다른 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 우리가 21절부터 39절에 보면은 21절에서 28절은 오전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는 축사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 집에 가서 이제 아마 뭐 식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장모님의 치유 사역을 행합니다. 그치유사역과 귀신 쫓은 소문이 퍼져서 저녁 때 저녁 6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병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마 밤새워 치유하지 않았냐 생각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싹 가버립니다. 새벽기도. 그시 새벽 기도 후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이 하루 동안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 너무나 바쁘게 산다는 거죠. 시간을 정말로 귀중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 기도라는 35절의 첫.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보면 기도하신다는 말이 세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장 36절에 기도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또 6장 4 6절에한 중간에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 32절에 또한번 나옵니다. 이 세 번의 기도가 다 밤에 홀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한번말씀드린나만 기도는 어때요? 우리가 마가복음 아, 6장 과아분장러절과러절에 보면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중분 부원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이요 홀로 하고 중러부원하지 말라 두 가지를 예수님여서 몸소 보여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갈릴리에는 당시에 약 250여 개 마을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0개 마을 중에 다 다니셨는지 아니면 대표적인 마을만 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설교하셨죠. 회당에서 말씀 전했어요. 그런데 회당은 재미있는 게 전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어졌는데 이 강대상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방향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37절에 보면 은 주라는 말이 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런데 이 원래 원문 헬라오 원문에는 헬라오로 세라고 단어가 쓰였어요. 이 세라는 단어는 너를 당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 보전은 전부 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일부는 주, 주님이라고 번역했고 또 일부는 선생님으로 번역했습니다. 의역을 했습니다. 원래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인칭인 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9절에 보면은 축사 사역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 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32절에서 34절에 보면은 병자도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해줬어요. 그러나 39절에 보면은 치유, 축사 사역만 나오고 치유 사역에 대해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축사 사역을 하면서 이 치유 사역도 함께하지 않았나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나옵니다.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밝기 전에 한글 다른 성경 보면 새벽 미명에 라고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새벽 미명이라는 것은 대체로 몇 시냐면 오전 3시부터 오전 6시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광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당했지요그 광야라는 헬라어가 에레모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갔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새벽에 정말로 정막한 조용한 곳에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절대자인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부분이 다 새벽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가 나가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기도는 하나의 이벤트가 되고 만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다.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고 만났다는 거 이 만남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 힘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힘을 달라는 간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감사와 간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와 간구하지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혹을 제어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 새벽기도 전에 오후 6시부터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번잡하게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치료해 줄수록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갑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그 시험 받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너가 저라면 만국을 준다는 거예요 명성이 올라가는데 이 명성이 올라갈 때에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영화 제목인가 있죠 박수칠 때 떠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인기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업, 사명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높아짐에 취해서 세상길로 가버린다. 이 유혹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로 유혹에 빠져서 인간적인 삶으로 해서 도체 함정에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녘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는데 감사와 간구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범부인 우리는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면허 운전 하는 것과 같겠지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멋대로 운전하고 가다 언제 어떤 사고가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어요 너희들이 감사와 간구 하나님 뜻을 기도하면 그것이 받은 줄로 알고 너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될까 말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너희가 그대로 된다는 것. 의심하지 말라는 것. 우리는 때때로 이루어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지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라 생각하고 행하면 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책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과 37절에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따라가다. 따라가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 기억합니다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이곳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딱한번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진박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환자가 생겨서 자기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서 엠브란스 119를 타고 갈 때에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는 아주 절박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갈 때의 그 심정이라는 거죠. 이 따라가다라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따라가다 하면 그냥 어벙, 어영부영 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혼심을 다해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찬나이다. 찬나이단 이것은 두 가지의 편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예수님으로 볼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땠어요? 모든 사람은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축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관심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되겠다 이러는 거 관련 없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치유와 축사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찾아올 때 나는 어떤 심정으로 찾아왔느냐 하는 거죠 치유와 축사로 왔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러 왔는지 오늘 만약에 치유와 축사로 왔다면 모든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치유와 축사가 이것이 하나의 방편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학생들을 보면은 학교, 대학교 대학생들이 알바하다가 학교를 학점을 애플 받아 가지고 학교를 터다니는 얘도 많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게 목적이지 알바하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바뀌어진다. 그것이 한국만 아니라 한국 유학생이 미국 가가지고 알바하다가 박사과장 그만두고 알바해서 취직해서 미국 사는 사람도 제가 미국 갔을 때 봤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이 단어에 보면 은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왔냐? 그건 아니다는 거요 과정법을 썼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명성이 그동안 높았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재촉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려 빨리 오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 안 나타나는 모든 사람 다 모여있어 빨리 와 이렇게 재촉의 의미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재촉한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해석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주를 찬나이다 할 때는 거기에 재촉하는 의미가 하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학생이고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도 제자가 되려면 은 예수님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재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내 편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자가 아니고 학생이라는 거죠 제자는 컨트롤하려는 게 아니라 오베이던스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보검 22장 42절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 캐세만의 동산에서 하는 것이 제자도의 모범이라는 거지요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 십자가에 가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 제자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에 나의 기도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는.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이 일이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라. 예수님은 복음 전도에 의해서 목적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일생을 두고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찬나이다라고 재촉했어도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거나 설득할 때에 진리가 아니면 안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오직 복음 전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치유와 축사에 관심이기 때문에 내가 저 동네에 다시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한 진리가 먹히지 않는 데서 진리를 계속 강요할 필요 없이 다른 데로 갔다는 것 예수님은 어떤 요구나 설득에 자기의 사명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사명을 내팽개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팽개치지요. 나의 이익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말씀 보다가 나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거지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교회가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지만은 사랑이나 구제가 교회의 본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본말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삶을 일생을 살면서 초지일관이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각자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과 소명이 나이를 들면서 희미해지지요 직장에 다니면서 빛이 발해지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명과 소명은 초질관 유지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 동네가 복음에 관심 없고 지유와 축사에만 관심이 있다면 나는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받은 그 축복만 생각하면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요. 예수님보다는 그 받은 축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줄어들고 한국교회가 타락과 방탕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주신 그 사명과 소명 그것이 빗바래지 않고 늘 파릇파릇 잎을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간 것처럼 한국에 있던 이 성령 충만함이 축복이 다른 나라로 가버릴 것이다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각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왔는데 우리는 이 복음 전도가 본말이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예배생활이, 나의 기도생활이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증거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복음이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이 증거에 의해서 나에게 복음이 왔는데 나는 받고, 즐기고, 먹고, 놀금하고, 됐냐는 거예요. 나도 복음 주신 그 사명에 충실히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필연이고, 그 필연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게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유명하지요. 사무엘이 말씀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혈당고 범하지 아니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래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래요.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은 영적인 생명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디에서나 할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나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죄를 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죠 대사대교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돼요 소명과 사명 빗바래지 말고, 내팽개치지 말고, 어느 날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되새김질 하면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에 함께 참여한 자야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뭘 시작할 때 그렇지요. 학교에 입학식이나 회사에 입사식이나 뭐 어디에 취임식 할 때도 다 똑같지요. 그것이 빛이 발하기 때문에 끝이 어떻습니까? 안 좋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할때 처음에 그 초심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사명과 소명을. 세 번째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했지요. 나도 다른 사람이 전하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 됐다는 거죠. 나도 빚진 자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요 나는 정말로 얼마나 행하고 있느냐 하는 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빚진 자로서 빚 갚고 있느냐 하는 거 아니면 빚이 계속 늘어가기만 하느냐 하는 거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에 빛이 계속 마이너스가 점점 점점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다 갖고 플러스로 전환되었는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복음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더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라는 거죠.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자. 그치?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기도하고 사명을 지키고 전도를 행함,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책무라는 거지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아기뿌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요. 이 직분이 무슨 목사니, 천도사니, 강도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는데 이 사명과 소명을 이루라라는 걸이루라라고 여러분, 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루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를 위하여 완노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다 이루, 삼가 이룬 다음에 나도 내 직분을 다 이루었다고 주님 전에 갔을 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